제 옷이 무너졌다고 <웃음> 아니 이거 계속 이래요 대두님 옷이에요 대두님 근데 대두님 옷을 제가 정리해주고 싶어도 대두님이 자기 옷을 정리 못하게 해 왜냐면 제가 보고 아 이거 잘안 입는 거 같은데? 좀 해지고 별로다 이러면 제가 이게 몰래 버리거든요? 한번 예전에 오리모양 그려져 있던 티셔츠 아시죠? 그거를 제가 버렸나? 되는데 대주님 그 옷을 찾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옷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막 버린다고 손을 못 대게요. 나중에 본인이 하시겠다고. 근데 계속 저러게 있네요. 하마옷 좀 버려 주세요. 하마옷은 요즘에 잘안 입는 것 같은데. 뭐그 그림 그려진 거 많지 않아요. 뭐 핫그림. 파마 그림, 뭐 오리 그림, 또 무슨 강아지 그림, 무슨 부엉이 그림, 자수 놓여 있는 그런 거 있죠. 그런 거를 버리고 싶은데. 에이. 버리게합요 이거는 사람의 성향체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물건이 좀 많이 쌓이다 싶게 하면 필요 없는 거새 거는 나눠주고 쓸모없는 거는 버리거나 이렇게 정리를 그냥 해버리는 게 좋은데 대두님옷 중에서 여기 장롱에 꽉차 있는 옷들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롱에 자리가 없어 펀도서관이네요 못버려 못버려 하늘에 부은거거든 자기 자기 옷들 때문에 나 맨날 방송할때마다 저거 시강이라고 해요 미안해 이거 옷 언제 정리할거예요 그것이 가 없어 이거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여자 어디에? 이불로 이거 덮어놓을까? 그게 더 이상해 이불로 덮어놓는게 더 이상하겠다 생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? 아, 너무 안 예쁘잖아. 그러면은 수납장은. 수납장은 놀데 없잖아. 여기다가. 여기다 <웃음> 놓으면 문을 <웃음> 못닫다 이러 이러 해서 제 방에 항상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저기 뒤에 있는 옷들 정리하시는 건가요? 저기 있는 건 대도님 옷이라고요, 여러분. 제가 진짜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합니다.